가진 게 늘지 않는 나게 내 주제에 맞는 아가씨 소개시켜주게 내가 돈이 없어 그러니 술값은 혼자 오신분 네가 좀 속에 내가 차가 없어 그러니 내네 차중. 보컬 마이크 좀만주고 <웃음> 면허가 있어도 능력이 없어 힘든 나게 내 주제에 맞는 아가씨 소개시켜주면 내가 돈이 없어 그러니 술값은 네가 좀 소개 돈 없이 하자. 마치 않는 우리 궁합이 맞아도 현실이 맞지 않는 우리 호강시켜준다 던구 말고 울볼 시간조차 없구나. 지금껏 막 살아온 게왜 됩니다? 미친듯 술만 마신 게왜 됩니다? 하도 지랄같이 살아오다 보니까 그대의 두눈 보고 있자니 겁이 납니다. 세상에 한번 빌려서 용기도 못 뛰겠는데 내 삶은 억울하다 소리 질러 와. 사람들 속에 관심도 여유도 시간도 없는 사람들 속에 지 새끼들 먹여 살리는 것만 생각하며 살고 있구나 식구들 먹여 살리며 아둥바둥 징그럽게 살고 나이가 늘어도 까질게 들지 않는 내주기에 맞는 아가씨 소개시켜주게 내가 돈이 없어 그러니 술값은 니 가정 속에 내가 돈이 없어 그러니 술값은 니 가정 속에 지연자만 술값은 혼자 오신 분, 네가 좀 속이에.